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바로바로 바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전화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 못 모르고 또 투자를 하시거나 대강 보고 아이 정도면 또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해서 또 투자를 하시거나 또 그리고 계약서를 찍고 나면 뭐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해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고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변 아파트 건매물이 나온 것을 구입하면 그나마 또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가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대토로 보상이 나와서 주변 상권 형성이 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상가나 아파트 마찬가지 가격이 일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023년 4월에 건축이 되는 우방 아이유셀 같은 경우도 현재 83건이 나와있죠. 전세도 71건, 월세도 50건, 매물이 이래 나와있다 보니까 실제 금매물을 또 구입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했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진 이집이와 마찬가지 1278세대로 엄청난 세대수죠. 그리고 2017년에 건축했기 때문에 준신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로 84건이나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매물을 구입하면 그나마또 국가산업단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투자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막연히 국가산업단지에 투자 그리고 대토보상이 나온다. 그리고 옆에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금매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 0 1 7년도에 가격이 1억 5,6천인데 지금 현재 다시 2억대 에 아니면 1억 후반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지 않을까. 25평 A타입 B타입 마찬가지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들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외곽의 아파트들은 더욱더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더라도 실제 현재의 주변의 아파트는 구입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다가구주택도 구입해서는 안된다는게 결론입니다. 예전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구지나 현풍에 보상이 나왔죠. 그리고 보상이 나온 대토 농지 외에 테크노폴리스 내나 구지의 어떤 산업단지 내에는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택을 보상을 받고 주변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상가를 구입하거나 마찬가지 구도심지 현풍 쪽에 상가를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빌라를 구입했는 사례들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 아우나시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보상받아서 바로 주변에 주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그리고 복합 용지 사이에 다시 한번 아파트나 빌라나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원룸들이 건축이 될 것이고 물론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또 많은 인원들이 모여들고 그 중에서는 인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가구 주택 원룸이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를 임대 얻어서 건축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사례들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급작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주택구입이나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주변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고 대토용지 마찬가지 농지들도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건 무시 못하는데 신서혁신도시 마찬가지 예전에 혁신도시 보상이 나올 때 혁신도시 내부에 빌라나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구도심지로 나와서 상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고 빌라를 구입하고 그리고 유라택지 내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상가주택을 구입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원 아이시 부근에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보상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택 비율이 거의 대부분 없고 농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부 주택이나 빌라나 아니면 다가구주택 원룸을 구입할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상을 받는 농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는거나 아니면 시내 쪽으로 더 나와서 상가나 다가구주택 건물들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로용지에 의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돈을 가지고 뭐 주택을 살까요? 아니면 농지를 살까요? 무조건 그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금액의 2분의 1 이상은 취득세를 내지 를 않습니다. 세금 감면을 해주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부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에 한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것에 또한번 일부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저 영상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하게 되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뭐 내용이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팩트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게 맞는 것 마냥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모르겠다 싶으면 전화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전화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회원방을 만들어 놓고 회원분들 위주에서는 얼마든지 전화를 받아줍니다. 그게 2천원짜리 회원이든 5천원짜리 회원이든 기본적으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원방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런 회원이라면 얼마든지 묻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해답을 해 드릴 수 있는 뭐 지식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지식이 안되면 물어서라도 알게 드린다고 얘기했고 물론 이렇게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화, 너무 많이 받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회원 위주로만 상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천원 회원이든 3천원 회원이든 저도 천원을 받든 2천원을 받아 먹었으면 그의 돈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이라도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답변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를 다못 드리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모르면 물어보셔라.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아는 내용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엄청난 재개발을 겪어보고 재개발 보상금을 잘 받고 못 받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 폭등과 아파트 폭락을 겪으면서 학습효과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돈을 또 까먹은 사람도 벌어야 될 것이고 벌어본 분들은 또더 많이 벌어 보고 싶을 것이니까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갖고 나쁠 게 없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지식이 있고 확실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모르면 확인을 해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